다 이후 두 사람이 잘 얘기해 관계를 정리한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민과 황민아가 정리를 했으니 우리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두 사람의 이별은 제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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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에 맞든 재정비 기간을 가진 뒤 상반기에 시즌 2로 다시 시청자들을 찾는다. 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 기자 연애에맞 김종민과 한 미나가 101연예 계약 종료를 앞두고 또한번위 길을 맞이한다. 8일 방송되는 연애의 맛파회에서는1 0 1개 연애의 끝자락에 선 김종민 황미나 커플이 다시 한번 갈등을 겪는다. 황미나와의 여행 후 마음이 복잡했던 김종민은 20년지 기철친이자 낚시 메이트인 천명훈과 낚시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은 천명훈에게 방송 후 현실과 브로그는 램 사이에서 겪는 혼란을 털어놓으면서도 황미나가 최근 자신의 머릿속을 온통 채우고 있다고 각별한 애정을 드런했다 이에 반해 김종민에 대한 마음이 커져버린 황미나는 진. 그에게 속상했던 답답한 속내를 털어놓던 끝에 결국 오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아 라며 혼자 결론을 내버렸다. 그러나 실제로 김종민은 황민아에 대한 감정이 싹트고 있지만 공개 연애로 인해 황민아가 짊어질 꼬리표가 걱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어색해진 분위기를 대화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솔직한 대화로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훈훈한 기운이 감돌던 순간, 황미나가 백일 계약이 끝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지자 김종민 이 예상치 못한 답을 남긴 채 서둘려 자리를 뜨려는 모. 습으로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 제작진은 빠른 연애의 시작으로 설렘 지수를 더욱 높였. 던 종미나 커플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고비를 맞는다. 몇 표현이 서툰 남자와 표현하길 바라는 여자. 말하지. 안으면 모르는 연인들의 흔한 현실 오해를 겪고 있는 두 사람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TV조선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연애의 마대 공식. 1호 종민아 커플 김종민과 황민아가 달콤한 여행도 잠시 서로 다른 연애 속도로 첫 번째 위기를 맞는다. 10월 24일 방송된 연애의맛 6회 부는 시청률 3.2%, 2,549 타깃 시청률 1.03, 닐슨 코리아 유, 료방송 가구 수도권 기준, 를 기록, 폭발적인 시청률 상승, 셀을 보였다. 특히 그토록 바라던 황미나와의 1박 2일 여행을 떠난, 김종민이 황미나가 장장 4시간에 걸쳐 완성한 깜짝생. 일상을 선물 받고 감동. 오랫동안 말을 잊지 못하는 모 습으로 설렘 지수를 드높였다. 하지만 11월 1일 방송되는 연애의 마취회분에서는 로맨틱한 여행을 즐기던 종미나 커플에게 갑작스럽게 기가 찾아온 모습이 담긴다. 생일 파티 후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의 얼굴에 손수팩을 붙여주는 황미나의 계어을 받던 김종민은 다음 날 아진 모닝 수영을 제안하며 설레는 모습을 보였다. 다음날 부지런히 일어나 준비를 끝마친 황민아는 김종민. 을깨워 문인물과 면역력에 좋은 꿀을 챙겨주는 모닝. 엔젤의 면모를 과시했고 달콤한 아침을 맞이한 두사. 람은 약속대로 모닝 수영에 나섰다. 수영장 입수에 앞서 커플 첫 수영을 추억하기 위해. 사진을 찍기로 한두 사람, 사진을 찍는 와중에도 김종, 민은 황미나를 보며 연신 예쁘다를 연발하는 팔불주을 발동했다. 이어 입수 전문 김종민을 따라 꽁꽁 싸매고 있던 가운을 벗은 황미나가 완벽한 수연복 자태를 봄내며 등장하자 김종민은 입을 다물지 못했던 턱. 이어 김종민은 황미나에게 배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일 명공주님 만기 자세를 시전하는 상남자의 매력까지 발산했다. 두 사람의 달달한 분위기의 스튜디오에 첫 출동한 신지가 급기야 못 보겠다며 눈을 가려버리는 해프님도 벌 어졌다. 하지만 이후 펜션 마당 캠핑장에서 맥주 한잔하며 일당 2일 여행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하기로 한두 사람에게 김장감이 휘몰아쳤다. 김종민이 황미나에게 자신이 부른 리메이크곡 해바라기 대시 행복을 주는 사람을 들려주자 감동한 듯 가만히 노래 를 듣던 황미나가 나한테 불러주는 것 같잖아라면은 시오를 불켰던 것. 이어 황미나는 오빠가 나한테 다가오는 것보다는 멈춰있고 조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라고 어렵게 속마음을 전했다. 어느새 종민에게 감정이 싹든 황미나의 조심스러운 속마. 음에 김종민은 무슨 대답을 건넸을지 김종민 절친. 신지는 어떤 진단을 내렸을지 조금씩 다른 연애의 속. 도를 보이고 있는 두 사람의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